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와 어 일반적인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좀 세련된 느낌의 그래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우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는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볼 겁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차트랑은 조금 다른데요 이거 만들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차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삽입 차트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도 상관 없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인포그래픽 형태의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따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아래쪽에 숫자와 함께 들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자유형 도형을 하나 그려 주도록 할게요. 자유형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선택 후에 Shift 키를 누른 채 더블클릭해서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실선을요. 너비를 한 3PT 정도로 굵게, 한 3.5PT 정도로 굵게 해 주시고요. 색상을 조금 어두운 색상으로 바꿔 주시면 일단 1단계는 성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 상단에다가 숫자를 입력할 건데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선택해서 일단 0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 글꼴도 마찬가지로 다른 글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꿨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다가는 이제 연도를 입력할 겁니다 연도 자 컨트롤 키 누른 채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놓으신 뒤 저는 처음부터 X축에 연도를 입력했기 때문에 100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하는 간격으로 복제를 해줄 건데요 잘 보셔야 돼요 컨트롤 D를 한번 누르신 뒤에 이것을 오른쪽으로 수직수평하게끔 놓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D, D, D 연속되게 같은 간격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연도를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장 먼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선들을 하나하나 또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거 텍스트와 그리고 선을 선택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D를 눌러주시고 상단으로 이동시켜 주신 뒤에 통 놓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D D 어떤가요? 자 이렇게 해주신 뒤에 위에 있는 이세 개의 선만 개체서식 너비를 좀 작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색상도 회색 종류 대시 종류도 여기 있는 둥근 점선으로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살짝 보일랑말랑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일랑말랑한 보조선이 보이게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원도형을 그려줄 거예요 삽입 도형 들어가서 원도형 삽입 후에 시프트키 누른 채 이렇게 조그맣게 삽입해줄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채우기는 흰색 선의 색상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색상과 똑같은 색으로 해주신 뒤에 너비를 조금 굵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 하나하나 2000, 2015, 2005, 2010, 2015, 2020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치를 컨트롤키 누른 채 복사해서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 네. 자 이렇게 해주신 뒤에 요거 수치도 원래 먼저 바꿨어야 되겠죠 음, 요건 한 100, 200, 300 Y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치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뭘 그어 볼 거냐면요 또 다시 자유형 도형을 그려 볼 겁니다 자유형 도형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부터 콕콕콕콕콕콕 더블클릭해서 자유형 도형을 하나 넣어주시고요 도형서식 실선의 색상도 똑같은 색상 좀더 굵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유형 도형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도형 자유형 도형 다시 한번 콕 콕, 콕, 선 모양대로 그려주신 뒤에 아래쪽으로 쉬프트키 누른채콕 마지막 콕 하면 이렇게 채워지는 듯한 이런 도형을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원 도형과 자유형 도형을 맨 앞으로 보내기 해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원들도 따로 맨 앞으로 보내기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도형의 색상도 눈에 띄게 한 이런 색상으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겠죠 자 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거 전체 다 그룹화를 해줍니다 Ctrl-G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 해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나머지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기만 하면 끝이에요 짜잔 어떤가요 자 이렇게 바꿔보니까 훨씬 더 눈에 띄는 듯한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변하는 느낌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365 안에 있는 최신 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모핑 효과를 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그대로 슬라이드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자유형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전편집을 통해서 이렇게 꼭지점을 조금씩 이렇게 줄여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마우스 오르,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도형의 모양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선 모양도 바꿔줘야 되겠죠? 전 편집 콕콕콕자 그리고 안에 있는 이 도형도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뒤에 전환, 모핑 효과를 주시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만 하지 않나요? 어, 그냥 차트를 만들어 놓은 것보다 조금 귀찮은 작업이긴 하지만 자유형 도형만 활용하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한번 따라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